아름다우신데 가슴이 <웃음> 너무 너무 부끄럽네요. <웃음> 자내친 김에 네. 하나를 더 배우고 싶었다. 한발고 네. 비슷한데 이번에는 품 빼는 거 같아요. 품 빼며 할게. 빼며 할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상 한번 해보시오 네. 뒤로 네. 아 뒤로 빼 뒤로 빠질 수 있죠. 음. 네. 근데 옆으로도 이렇게 딱뺄수 있어요. 아 네. 네. 뒤로 빠지면 이렇게 섰을 때 손님 뒤로 빠져보세요 그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격을할수 있어요 측면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선배님이 옆으로 쓱 빠지면 야! <웃음> <웃음> 저거 맞을 <많이> 뻔했어요 <웃음> 다안 맞게 하죠 <웃음> 아, 너무 고수셔자 <웃음> 이렇게 상대방을 옆으로 싹 흘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태견이 네. 잡아서 넘길 수 있다고 그죠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있다가 네. 다리를 잡으려고 네. 들어가는 네.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네. 상대방이 팔을 아, 잡고 들어오면 하나님을, 네. 네. 상대방 몸을 휙 돌려서 아, 넘어질 수 있어요. 네. 네. 네. 자, 제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이렇게 상대방 힘을 들어오는 힘을 내가 품벼 밟기로 쓱 뒤로 흘리면서 상대방 어깨를 네. 잡아서 돌려주면 음. 그힘 때문에 이렇게 넘어봐요 보세요 들어와서 앉으 근데 잘 잡아야 돼요 아, 먼저 오. 그렇죠 요렇게 겨드로 껴워서 겨드로 어휴 어휴 선생님 아, 아 죄송합니다 하고, 아니 말씀이 정도만큼 받으실 거 제가 자 이렇게 좌우 발기로쓴 상태에서 네. 먼저 오른발을 네. 뒤쪽으로 쓱 빼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심은 턱밟뒤처럼 안쪽으로 네. 네. 그리고 네. 다시 제자리로 네. 들어오고 반대로 쓱 네. 받아서 들어와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비로스 그럼 이, 이 오금질은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이 다 합니까 그렇죠 오금질 오금질, 오금질, 오금질, 오금질. 네. 오금질. 하나 둘셋 하나 둘셋이 저처럼 다가 가는 사람 유난히 가르, 가는 게 돋보이네요 이 자세에서 아름다우신데 가슴이 <웃음> 너무, 너무 부끄운운요 <웃음> <웃음> 근데 아 일단 뒷다리도 구부러지는 거죠? 그렇죠. 네. 중심이 이렇게 딱 반드시 서면 다리를 막 펴서 텐션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 무게중심 이동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살짝 이렇게 오븐지를 해주면 좀 안정적이죠 네. 다시 들어 주고 둘 이때 시선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정면 그렇죠 네, 여기서 뒤로 네.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인가 아니면 이렇게 들기만 하면 되는 건가 우리 그헛발기할때 중심 내려갔죠? 네.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 뒤로 아, 왔지만 쓱 선생님 네. 요거를 네. 발길질을 가볍게 해보면 좀더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알겠는데 자 여기서 빠져서 가볍게 되찾기 하나 지금 온 다음에 따로 이걸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고 좀더한 템포 빠르게 차려면 우금질이 되면서 바로 어, 어. 찾으시면 좀더 빨라요 네, 둘셋쓱 자, 들어가서 슥빵 그렇죠. 다시 들어갔다 빵네 다시 약간 시점 <웃음> 그러면 요것도 살짝 어떻게 움직이면서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로 빠져볼게요. 시작 오금질 하나 시선 초면 하나 둘셋 일곱 둘, 셋. 일보, 둘. 여덟, 둘,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걸 할 때, 손도 같이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 손을 딱 대서 이렇게 돌렸죠? 네. 그것처럼, 손이 상대방이 앞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오른발이 빠지면서, 요렇게. 원을 그리듯이 살짝 돌리면서, 하나. 다시 앞으로 와서, 손이 왔다가, 둘, 아홉. 다시 들어와서, 열, 오. 동작이 되게 많이 부드러워지셨는데? 아, 안 돼. 이제 칭찬을 그만해야겠어요. 그만하세요. 어, 안 돼. 저는 실험꾼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네. 아니면 구부정하거나, 네. 뭔가 좀 좋은 자세가 잘안나옵니 좌우 발계에서 네. 발을 슥슥 들어올리는 훈련을 조금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하나, 그래요? 둘. 뭔가 상처나 안정주요 네. 한정기. 네. 네. 선배님 혼자서 기본품발기하고올려제기를 꾸준히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기본품발기 기본품. 하나 네. 둘셋 네. 하나 둘셋 네. 그러면 이 훈련을 해 주면 발을 들어올리면서 오금질 되는 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아, 좀 훈련이 되거든요 내걸 네. 집중적으로 네.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편으로 발끼된 걸 마지막으로 한번 네. 움직이면서 연습을 하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네, 저희 기본 품 발기와 퍽 발기를 하시다가 제가 아까처럼 태클을 하려고 들어가면 후배 발기를처럼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스파링을 한다고 견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다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시작. 어. 둘, 들어가면 그렇죠. 하나, 하나. 어. 어? 네, 들어가면 그렇죠! 좀 잡아주셔도 되는데 너무 태덕이 치시는 거아니저 자원가를 는거야가가면칼 <웃음> 네. 네, 제가 네, 서서 같은 네, 네, 높이 네. 들어가면 칼 다시 슥! 오 네, 네, 네, 좋아요 네. 좀 네. 더. 신발 벗기기 아가가가? 네. 선배님 네 이게 제 실력입니다 아 이거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요 신발 벗기기? 네. 네 선배님이 너무 실전 택경을 말씀하시는데 아, 보여 드린 겁니다 왜 눈물이라 하지? 하하하하 <웃음> 자 선배 고분질이 쓱 비면들게 입고 와서 중심을 낮춰주시게 아니 반동거리고 그렇죠 자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그렇죠 네. 네. 자 앞발이 뒷발이 멀어지는데 네. 앞발이 가만히 있을 때 중심이 기게 힘들잖아요 돌리면서 이렇게 앞발을 따라 주셔요 그렇죠 네. 어. 그렇면 그렇죠 더 어깨를 이렇게 확 걸어 주셔야돼요 그러면 네, 이두 팔을 다 키우는 것보다는 네. 이런식으로실는게더쉽네요 그렇죠, 자 네. 하나를 가르쳐드리면 몇 가지를 아시는 겁니까 지금? 1.3개. 네. <웃음> 자, 자, 들어가면 슥. 네. 오, 그래야지 발도 되네. 네, 네. 음. 자, 좀 음. 이거 느낌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이거 좀만 그걸 뭐 같이 하려고 하기때문 어려운데 이렇게 네. 하니까 되게 쉬네. 네. 다시 들어가면 하나, 그렇죠? 이때선에 너기를 허드랑이를 걸어주세요. 손등에 애를 나와 네. 걸어내 네. 같이. 한 발에 둘셋쓱 네. 네, 요거를 네. 손이 바로 앞으로.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이발 빠지면서 두 개를 동시에 네, 이세 개가 동시에 하나 둘셋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다시 한번해볼게요 들어가면 나나 있어. 네. 아, 또 진짜 시력을 <웃음> 제가 실력을 보여드릴. 지금 발까운 빨간 줄 있어요. 십삼. <웃음> 자. 그것도 실력이라면 실력이시겠지만. <웃음> 자.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맞춰볼게요. 스윙 움직이다. 너무 그 실전에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실전 가시고. 네. 넘어지면 선생님이 멋있게. <웃음> 지금 마무리. 안 됩니다, 선생님. 패턴에서 넘어진 사람 때리는 건 없어요. 아, 네. 자, 다시 한 번. 움직이다. 어? 그, 네. 빨리 네. 뿌리기. 자, 네. 들어가면, 오케이, 들어가면, 여유있게, 착, 네, 착, 하하하렇게 <웃음> 네. 중심이 흔들리는데 필요한 두 가지 훈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마지막, 오리 대체, 오리 대 네, 이것도 기본 품 상태에서 오리 대체, 하 네, 이두 가지를요. 네, 네. 기본 분발기, 안 올려지기. 네, 요걸 좀 많이 해주셔야 하체 근력도 생기면서 안정성.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항상 배운 거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연습을 해서 이 오늘 배운 동작이 선배의 몸에 배어야 네, 그게 이제 진짜 선배님 기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응용편은 조금 제쳐놓고. 네네. 그 기본적으로 밟았던 품발길를 정확하게 하고 그 뭐라고 했지 투는 거? 올려질. 올려재기. 올려질기를 열심히 네. 해서 흔들리지 않게. 네. 주시면 네. 됩니다. 동작도 잘 해주시면 명칭도 기억을 해주시면. 올려질기. 네. 허팔기. 네. 품 빼발기. 품 뜨는 기품 빼발기. 네. 네. 오늘 네. 네. 네. 네. 네. 그 실천 훈련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웃음>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